안녕하세요. 오늘은 파마니의 파베앙입니다 오늘 소개한 만년필은 플래티그넘에서 나온 스튜디오 만년필인데요. 역시 소개 에 앞서 무게부터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제가 잉크를 까득 채웠는지 안 채웠는지 모르겠는데요. 잉크 무게는 총 30g으로, 어, 비교적 조금 다른 타 만년필보다는 좀 많이 무거운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모양은 배럴과, 배럴과, 배럴과 몸체가 일체일이든 완벽하게 그냥 평범한 스타일의, 평범한 스타일의 만년필이고요 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촉에는 플래티그럼이 나는, 어, 온도? 런던? 런던이 나 런던 1919라는 1919년에 런던에서 만들어졌다는 어, 런던에서 회사가 만들어졌다는 각인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플 i 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요 어, 컨버터는, 어, 제가 잉크를 깍 채운 상태네요.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어, 세계 공룡으로, 국제구격으로 모든 만년필들, 거의 웬만한 모든 만년필들, 워터맨, 노트링, 어, 워터맨, 노트링, 크로스, 아니다, 크로스는 아니구나. 어찌됐든, 거의 모든 만년필에 동, 동 통용되는 그런 컨버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체를 몸체는 소리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속 재질로 되있고요 배럴도 금속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맞나? <웃음> 아, 지, 지금 지금 잠시 피곤한 상태에서 리뷰를 하는 거라 약간 어 약간 말이 헛나올 수도 있으니 그점그점 그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탭부분도 금속으로 되어있습니다. 일단 만년필 자체에 짐을 조금 안 썼더니 잉크 조금 안 나오는데 만년필 자체의 성능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영국, 영국에서 영국출시된 만년필이구요. 음.. 몇가지 흥과 몇가지 그 장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장점은 만년필 자체가 긴장연 연성이란 점입니다 왜 잉크가 안나오니 잠시만 기다려보도록 하죠 네 잉크의 흐름이 돌아왔습니다 <웃음> 네 보시다시피 사각사각거리는 소디카일품인 그런 녀석이고요 어, 초기 연성이라서 초기 연성이라서 강약조절에 따라서 웃을 수도 있고, 굵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굵기 조절이 가능하고요 <웃음> 이거, 그 다음에 뚝, 요 캡은 여기 끼워 쓸 수도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쪽은, 이제 이쪽에, 이제 핸드, 핸드 그립 부분은, 그립 부분은 고무 스질로 되어 있으 그런 방식이 되어 있고요 어, 장, 장점은 여기까지예요 단점은 말씀드리자면 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잉크의 흐름이 좋지 못해요. 잉크의 흐름이, 어, 이제 조금만 안 써도, 조금만 안 써도 약간 뚝뚝 끊기는, 그리고 잉크가 배를 일단 이쪽에 피드부분으로 나오게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조금 오래 걸려요 저도 한 지금 다시 피드부분 을 오게 하는데 약 5분 정도 걸렸고요 그리고 또다시 안 좋은 점이이 모든 색깔의 색깔의 코팅이 고르지 못하다는 점이에요 이쪽에 자세히 보시면 울퉁... 약간 울퉁하게 나와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생산불량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식으로 나와있는 부분이 종종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물분이 코팅이다 보니까 이런식으로 코팅이 벗겨지기도 하고요. 이건 제갈림미수이기 때문에 별수 없는 거죠. 그 외에는 딱히 단점이 없는 친구예요. 이 친구도 굉장히 무난한 만년필이고요. 이거 강약 조절에 따른 쿠키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역시 잉크림이 좋지 못해서 약간 그게 그쪽에서 불편하다는 점을 말고는 딱히 단점도 상점도 없는 그런 무난한 친구예요 어 아마존에서는 약 20달러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는 약 32,000대에 구매가 가능한 그런 친구예요 네 이만 파머니의파비앙이었고요 <웃음>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추천과 구독하기 눌러 주시 주세요. 아, 말이 계속 안나오네요